주식에 대해 우연히 접하게 된 저는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여러 서적들을 참고하며 주식시장이 어떠한 것인지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익히 들었듯이 주식의 위험성을 유념한 저는 주식의 기본적인 틀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들을 읽고 사전작업을 하며 시장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온다는 주식시장의 첫걸음이 저에게도 시작된 것이지요. 첫번째 도전 종목연구와 지수에 관한 이해를 거듭해 나가면서 주식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호스피의 역사는 작전과 테마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개인들이 숱한 깡통을 차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가치투자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첫 종목을 선별하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건설 종목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주가의 변화가 없는 종목의 답답함으로 인해 테마 투자를 잘만 이용하면 큰 소득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테마 투자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무시하고 테마라는 이유로 급등하는 종목에서 작은 이익을 보고 있던 저는 흥행에 의한 수혜주를 매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수령을 매집하였으나 상승세가 가파라지자 분할 매수를 계속하다가 몰빵을 하게 되었고 끝물지험에 종목을 잡았던 죄로 점화를 맞게 되었으며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반토막이 되어서야 겨우 매도를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던 저는 하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연히 맞아 떨어진 주류 인플레인자 파동으로 인해 초심자의 행운이 무용지물이 되며 첫 번째 깡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전, 종잣돈을 모으며 주식 관련 서적과 연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러 책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돈을 버는 것은 스캘퍼들과 소수의 투자가 뿐이라는 진리의 단타쟁이인 스캘퍼로서의 변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과 주가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이라 생각하고 기술적 지표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며 거래량이 많고 영업이익이 크게 나쁘지 않으며 차트상의 흐름이 좋으면 나름대로의 큰 이익을 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져 종목을 가리지 않고 퀵뛰기를 시작하며 더큰 이익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접하게 된 상황과 따라잡히 소위 말하는 상따라는 투자 방침에 큰 유용한 점을 얻어 상따를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의 거래와 그리고 상따를 하며 매일 힘든 거래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온 대선 시전에 대선주의 끝물을 타고 연속된 하락의 반토막이 나게 되었고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미수와 신용으로 인해 기술적인 기법으로 스캘퍼를 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믿음에 다시 거래를 시작하였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깡통을 차게 됩니다. 세 번째 도전 시장을 위한 준비의 시점에 주식시장이란 개개의 종목도 중요하나 거시적인 흐름의 상승장 하락장 그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거시적인 안목에 관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국제적 시세와 화율 그리고 경제적 지표 연구에 힘을 쓰게 되었고 연구 끝에 하락장을 예감하고 옵션 투자가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리고 풋을 매입하고 기다리다가 운 좋게 원금 대비 5배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보이는구나 생각하고 거만한 나머지 분할 매수가 아닌 몰빵의 콜프 투자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러한 행복의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정이 시작되었고 연구도 게을러지고 하락장에 몸을 담고 있는 의식에 객관적으로 볼수 없던 저로서는 큰 기회라고 보고 물타기로 부을 몰빵 매수하였고 보기 좋게 세 번째 깡통을 차게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번의 깡통을 차봐야 한다고 했죠. 짧은 시간 동안 깡통을 세번 차는 동안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뒷전으로 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언제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경애의 대상이며 따라서 함부로 예단하고 앞장서서도 안 되며 아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판단해도 안 된다.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냉정해지는 법을 머릿속 깊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얻게 된것 같군요. 아직 포기하기엔 저는 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바꾸기 힘들다. 하물며 과거야 절대로 바꾸지 못하지.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게두 가지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미래이다. 살아가자. 힘닿는 데 까지